여기 윗가슴이 벌어져요. 윗가슴. 윗가슴이 벌어지면 등이 수축이 돼요. 여기 등 상부가 많이 커져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하복 음, 쓰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네. <웃음> 이쪽 쯤에 확실히 많이 발달된 되는 느낌 맞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하부쪽이 약간 긴 느낌이 나죠? 아무래도 이게 허리를 꺾고 하다 보니까 체형이 좀 많이 뒤집어진 건지 맞아요. 약간 이렇게 좀 말려있는. 이제 이 코어를 잡은 채로 허리가 움직이지 않은 채로 이렇게 넘어가는 식의 운동이 될것 같아요. 윗가슴을 살짝, 그렇죠. 딱 잡아준 다음에 코 아랫배 살짝 잡아 당겨주세요. 여기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대로 여기 가슴을 벌려주면서 움직여주세요. 하나, 그치. 벌려주면서 둘, 여기 하나. 접힌다고 생각하시고 셋, 그치. 이쪽에 들어오시죠. 하나. 사, 그치. 하나. 이렇게 벌려야지. 사, 그치. 얘 잡고. 그치. 이, 그치. 그대로. 두개다 해보니까 하나. 느낌 하나. 어때? 혹시 등에 더자극이좀가고 어, 하기 느낌이 좋아요. 벌리는 움직임 자체를 네. 잘안 하잖아요. 네. 여기 흉추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 아직도 여기가 잘안움직이죠 이거를 응. 하시려면 평스트에서만시요못하고 여기 못 받치세요 그 배를 잡은 채로 쭉넘겨세 부드럽게 엉덩이 지 않죠? 그죠그죠 지금 많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아파지는 거예요 배는 이제 뒤안되 배가 면 아까 그 로우처럼 되는 거 맞죠? 허리 려또어봐그러 여기 잡은 채로 다시 앞으로 몸을 계속 들어 뼈서 냥한거에요? 네. <웃음> 흉추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인거에요 응. 흉추는 움직이려고 만들어진거에요 응. 그그 두두두두두할거예요 뭔가 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 음..그렇지 이게 그동안 같이 있었다는거에요 조금 더 움직이죠 혹시? 지금 여기 들어오지 않으세요? 음..그렇지 응. 여기 여기 움직이죠 그렇지 여기 가슴도 벌어지죠 응. 지금 이 흉추 스트레칭이 벤치 프레스에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맞잖아요. 이 가슴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잖아요. 네. 등 운동 전에 오히려 푸시업을 하고 가슴을 스트레치 시켜주면 더잘 된다는 말이 있더 말이에요. 음. 여기 여기 셋! 그렇지! 넷! 그렇지! 팔꿈치가 안 움직이고 이 그냥 등만 들어가야 되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윗가슴이 벌어져요. 윗가슴. 여기가 뭐라 그래요? 등수요 많은 분들이 등 운동이 안 되는 이유는 흉추가 빳빳었어요 학창시절에 많이 주무셨거나 <웃음> 스마트폰을 많이 하시면 약간 이렇게 돼요. 여기 흉추를 잘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요추 정렬, 요걸 하시고 운동하시면 훨씬 더 운동도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우시는 느낌이죠? 가슴을 이서 네. 서 네. 등하고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음. 하고 집중하면 좀 몸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죠?